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가 지척에 있는 물건을 만나보실 건데요 충남 홍성군 서부면 국리에 있는 이 토지는 서해의 넉넉함을 품고 있는 천수만의 국립포구와 간호로 등이 차량 4분 정도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멀리 서해의 천수만과 간호로 서해안 간척지구가 보이는군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동정망대와 승마체험장 홍성조류탐사관 천수만 오토캠핑장도 차량 5분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천수만 해안가를 따라가다보면 어사리노을공원 남당항 등도 만날 수 있는데요. 멋진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바다와 지척이지만 마을은 한자락들이 감싸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풍경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의 지척입니다. 면사무소와 초중고학교는 차량 10분 이내 국유항 간호로 등 천수만 바닷가는 차량 3분 이내 접근 가능하고 군청, 의료원, 역등 홍성 시내는 25분 내에 있습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10분 정도로 외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을공원이나 속동 전망대 등도 놓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와 접해 있는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도로변 7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니 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현 토지와 이웃한 곳에 있는 시멘트 포장공간은 이웃한 식당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도로 높이에 맞춰 복투를 해놓아 인접한 다른 밭과 단차가 있네요. 이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지상에서도 간호로가 조망되는 시야시원한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답으로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래 면적 1685평방미터, 약 510평 중 시멘트 포장된 부분 약 363평방미터, 약 110평을 제외한 약 1322평방미터, 약 400평만 매도하는 조건으로 평당 35만원, 전체 1억4천만원입니다. 면적과 금액은 분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간호로를 눈에 담을 수 있는 이터에 멋진 공간을 꾸릴 멋진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